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0일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제 개편을 예고를 하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다른 건뭐 혜택 주는 거는 알아서 주는 혜택이니까 그렇다 치고 물론 1주택자나 그 다음에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야뭐 주는 혜택 우리가 받으면 되니까 그렇다 치겠습니다. 근데 다주택자 아니면 뭐어 이제 곧 집을 살려고 하는데 뭐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기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아직 집이안 팔려서 어두 번째 집을 먼저 사고 잔금을 지나 놓고 일시적 일가구 주택은 3년 안에 팔면 되니까 부산처럼 이런 비규제 지역은 어 그러려고 아직 하나를 안 팔고 두 번째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주택자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발표된 정책을 굉장히 유의해가지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어 먼저 바뀐 양도세부터 잠깐 살펴보면요. 어 요건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 어 종부세 부과일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를 한대요. 이 양도소득세를 유예를 하는데 내년 2021년 6월 1일부터 바뀌는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면 어 현재는 어 1년 미만, 2년 미만, 그리고 2년 이상 이렇게 3개의 구간을 나누어서 어 1년 미만의 토지나 이런 건 50%였어요. 근데 주택이나 입주권은 세율이 40%였습니다. 여태까지는 1년 미만은. 그리고 2년 미만은 토지나 이런 건 40%였지만 주택은 기본 세율이었습니다. 1년 딱 지나면 그동안 기본세율이었는데 이게 제요 그리고 분양권은 조정지역은 계속 50%로 가고 그외 다른 거는 이제 이렇게 2년이 지나면 여기 요렇게 나뉘어야죠. 2년이 지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던 게요게 내년 되면 어떻게 바뀔 예정이었냐 하면 음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부터입니다. 이게 바뀔 게 12-16 대책에서 주택이나 입주권이 분양권하고 똑같이 1년 안에는 50% 어, 2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만 2년 이상 지나야 기본세율 되는 걸로 법이 통과되면 바뀌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채 시행도 되기 전에 세율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주택이나 입주권을 1년 안에 판다 그러면 50이 아니고 70이니까 또 지방소득세가 있죠. 77%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년 안에 판다 그러면 66%가 되는 거죠. 만 2년이 지나야 기본세율 6에서 42% 사이 적용에다가어 플러스 지방소득세 요 세율의 10%니까 그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은 이거 주택과 입주권하고 또 다른 게 여기 보세요. 60%의 양도세율이 2년이 지나도 분양권이라는 이름을 달고 매도할 때는 끝까지 60% 세율이 그대로 붙습니다. 66% 되겠죠. 지방소득세 10% 해서. 입주해서 그러면 등기를 쳤어요. 분양권을 세율이 너무 높아서 안 팔고 등기를 쳤습니다. 집이 되었겠죠. 집이 되고 나면 다시 1로 넘어오겠죠. 1년 안에 주택으로 매도를 했다. 77%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년째 됐다 66%가 되겠죠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분양권으로 청약을 하는 그 분양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돼서 세금을 내고 그냥 수익이 나면 팔려고 했습니다 팔려고 하는 세금이 분양권 이름으로는 끝까지 66그 다음에 등기를 쳤습니다 그냥 분양권 세금이 높아서 무조건 등기 쳤다 하면 만 2년까지는 내일 청약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넣었어요. 당첨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집 완공되고 2년 이상 그 이후까지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집 하나만 있다 하면 비가세를 팔고 요집 하나만 있는데도 9억이 넘는다. 그러면 또 세금이 또 붙습니다. 1주택 세금. 당첨됐다. 입주 후 주택으로 2년 이상까지 가져간다. 요 전제가 딱 되었을 때 그때 그냥 청약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이렇게 가져가면 왜냐 내돈 넣어서 내 이름으로 대출 내서 그냥 계속 가져가면서 이자까지 낼건 내고 후불이자는 이자도 있겠죠. 그렇게 집을 가져갔는데 누가 다 가져가느냐 나라에서 다 가져갑니다. 이뭔 일입니까 이거 정말로. 주택관공대가 2년 이후에 9억 미만 비과세 받을 때까지 팔기만 팔아라 내가 다 걷어갈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분양권 당첨자든 집 하나 있는 사람이 이사 가려고 집 하나 더산 사람이라든지 누구든 1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투기를 위한 하우스에 앉은 선수들로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는 자리에 앉았지? 좋아. 이 자리에 앉은 당신 판돈이 얼마야? 10억을 들고 왔어? 10억에 대해서 아 2주택자구나. 3주택자구나. 3주택자? 당신은 내 봉이야. 그냥 12% 자리에 안전 자리세 12% 내라는 뜻이에요. 1억 2천 자리세부터 걷어놓고 왜냐? 취득가액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그죠? 그렇게 매겨놓고 자리세부터 걷어놓고 그 다음에 딱 기다리는 거예요. 아 1년 안에 팔았네? 77% 자리세 한번더 내? 이 판입니다. 이판 지금 쉽게 딱 설명을 드리면 내 표현이 너무 과격했나요? 그렇지만 여기서 안 벗어납니다. 자리에 앉기만 앉아라 그냥. 10억짜리 집을 샀어? 감히 어디서 10억짜리를 사? 집이 세 번째야? 징벌적으로 1억 2천에 지덕세부터 내놔놓고 이 자리에 앉아. 그리고 앉았어요. 아이고 근데 수익이 났네요. 수익이 1억이 났어? 10억에 사서가 사가지고 11억에 판단 말이지? 그 중에 70% 1억이 양도차익이 났구나. 1억에 대해서 77% 7,700만원 내가 가져갈게. 1억 2천 세금 내고 앉아서 양도차익이 1억이 났어요. 물론 필요 경비는 공제는 해줍니다. 취득세낸 거는. 그리고 세금이 나, 더 나온 거는 나라가 또 걷어가겠대요. 뭐하라고 이거 뭐 민주주의 합니까? 그냥 공산주의가 집한 채씩 다 보급하고 치우지.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 집안채식 배급하고 말죠 그냥 양도세는 이렇고요취득세액기 나와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여태까지는 1주택 2주택 3주택까지는 그냥 이랬습니다 6억 미만은 그냥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1 1이었고요 6억이 넘으면 구간별로 9억까지는 쫙 1.3부터 뚜루루룩 세금이 최대한 3.5%까지 금액별로 냈습니다. 4주택 이상 되는 거는 올 1월 1일부터 이렇게 내고 있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내고 있었습니다. 법인은 가액에 따라서 요렇게 혜택이 또 있었습니다. 요렇게 있었던 거를 이제 요렇게 바꾼대요. 바꾸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 짭니다. 그냥. 1주택 짠데 집이 퍼떡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안 팔려서 집 한채를 더 살려고 해요. 하나 놓고 요거 팔거예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근데 두번째 집 2주택이니까 사는거 8% 내는겁니다. 10억짜리 하나 살려고 해요. 서울에 가니까 뭐 집값이 뭐 어중이 떠중이 다1 0억이더라고요 진짜 똘똘한거 다 20억이고 하나를 샀습니다. 10억짜리 세금이 얼마입니까? 8%면은 10억이 8%면 8천만원 아닙니까? 8800이네요. 지방소득세까지 일단 하우스에 갬피 뜯어놨습니다. 8,800만원. 표현이 적절한가 모르겠는데 3주택 12%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지역에 입주권은 어, 집이 철거가 안되고 집이 남아있었어요. 어, 이게 철거가 안되고 어, 등기부등본이 남아있고 건축물대장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1.1이었어요. 요 법이 적용되기 전까지, 다주택 적용되기 전까지, 주택이라서 1.1이었어요. 85제곱미터 이하는. 요렇게 냈습니다. 취득세를. 어, 그러다가, 어, 요 집이 그냥 1주택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 하나 산 거예요. 입주권. 근데 건물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 1주택이었어요. 입주권. 하나였어요. 철거가 되면 토지로 보고 입주권을 사는데, 취득세는 토지로 보고 4.6을 냈어요. 같은 재개발 구역입니다. 옆집이 철거 안됐습니다. 그 사람은 1.1로 지득세를 냈어요. 철거 안되고 건축물대장이 있었어. 근데 내 집은 철거됐기 가 때문에 진도가 좀 빨라서 철거가 돼서 4.6을 내고 샀어요. 토지로 보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유리한 걸 적용을 했어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4.6을 냈습니다. 같은 집이었는데 집 철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지금 집이 이미 2주택이 있어요. 제가 2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 지역에 입주권 하나를 샀습니다. 그게 철거가 됐어요. 주택이라서 1.1이라 하면 주택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3주택이라면 당연히 이제 또 사, 그리고 올해까지는 4주택이었다 하면 당연히 4.6을 매겼어요. 집이 있었기 때문에 4주택이었기 때문에 매겼어요.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내년부터는 집이 있다 하면 당연히 12%를 매기겠죠. 집이 철거 안됐다 하면 집이니까 집으로 보니까 그동안 요게 1.1이었어요. 그죠? 4주택은 4.6이었어요. 4주택이라는 이유로 이랬던게 집이 철거됐습니다. 내년이에요. 내년에 재개발지역에 집 철거됐습니다. 그동안 다른 거 1.1일 때 나는 철거됐다는 이유로 토지인 4.6을 내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집이 있으면 12%를 매긴다고 라 합시다. 사주택인 경우에. 철거됐습니다. 토지세율 그대로 4.6 매겨줄까요? 저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여태까지는 남들 1.1 낼때내거토지란 이유로 4.6 냈어요. 그럼 내년에 집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4주택, 3주택이면, 3주택이면 12% 당연히 매기겠죠. 바뀐다 하니까. 그러면 철거돼서 토지로 돼있다면 하 그동안 토지로 걷어갔잖아요. 그렇죠? 남들 1.1 낼 때, 주택일 때. 그럼 내년에 남들 주택이라서 12% 낼때내그 철거돼서 토지면 4.6 그대로 매겨줍니까? 상식적으로는 4.6 그대로 매겨야 맞겠죠. 근데 제가 볼때이 정부가 이것도 바꾸지 않겠나 싶습니다. 법을 법대로 적용하면 4.6 그대로 놔둬야 맞거든요. 맞죠? 토지로 보니까 토지는 지금 뭐요거 자체는 입주권이고 맞지요? 다른 집그 양도세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들어가지만 얘는 집 아니잖아요. 입주권이잖아요. 그래서 철거되면 또 더구나 토지 지득세 냈잖아요. 남들 1.1 주택세금 낼때 철거 안 되고 있을 때는 주택으로 카운터해가 4.6 그까지는 용서했습니다 그럼 주택세율 12% 되면 나철거대가 4.6이면 안 되는 거 맞죠?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법이 모순인지를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내년에 이것도 12% 내라고 할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법이 남들 1.1 낼때 설계됐다고 4.6 내는 것도 저는 그것도 웃기는 그거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관리처분 기준일로 뭐다 4.6을 하든지 다 1.1 해주든지 토지라고 4.6 매겼잖아요. 내년에 한번 두고 봅시다. 이게 토지 그대로 얘는 4.6 해주고 다른 거는 그냥 주택이라고 12% 그대로 매기는지 정말로 궁금해요 제가 재개발 지역에 있는 부동산 소장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 짚어줘가 또, 어, 입주권, 철거된 거 4.6, 세금 더 거들 거, 이거 구멍이 생겼네? 12% 만들 국리 또 하실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거 짚고 있는 겁니다. 뭐 하자는 건지, 무슨 하우스에 갬피 뜯어가는 진짜 업주니까 하우스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는요 양도차익을 이익을 낸 거에 대해서 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취득세는요 취득가액 총액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서울에 20억짜리 집 하나 가진 사람이 아까 집안 팔려서 다른 집 하나 10억짜리 하나 더 살려고 한다. 세금 일단 1억 2천 걷어놓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나중에 10억에 샀는데 안팔려갖고 10억 그대로도 팔수 있잖아요. 나도 1억 2천 내. 그 다음에 사는 사람 치값에안오른는 자리였어요. 그지득세또 1억 2천네. 뭐 하자는 건지. 아우 정말 화가 나갔 또. <웃음> 저는 정부 정책에 막 반대하고 태클 걸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우리 몸 건강에 딱 비유를 하면 아니, 배탈 나면 왜 배탈 났는지, 당한 음식을 제거를 해야 될 거고, 맞잖아요. 아니, 뭐. 눈이 침침해가 눈이 안 보이면 왜 눈이 침침한지, 어떻게 하면 눈의 건강을 회복하는지를 신경을 써야지. 눈안 보인다고 이거는 뭐, 눈알 둘러 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로. 죽으라는 건지, 살아라는 건지. 대한민국의 1주택자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집까지 있다고 고위공직자들조차도 한 채만 남기고 팔아라 하는 그것도 저는 웃기다고 봅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뭐 공직자인 게 그것도 잽니까 참고로 제 신랑은 공직자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무슨 자충수를 뜨는 것 같다니까요. 정부 정책을 한 사람들이 바둑으로 뜨면 자충수를 뜨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아이 돈 벌었으면 재택도할수 있고 여유 있으면 두채세채살수 있지 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집한채 가지는 거에만 이렇게 포커스가 되나요? 이제는 한채가져도 보유세 뭐한채 가진 사람도 뭐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화가 나니까 자꾸 말 톤이 올라가는데요 다른 건이뭐 둘러볼 거리도 없습니다 이 지금 양도세 올라간 거 하고 취득세 이렇게 올라간 거 하고 분양권 분양권이라는 이름 붙어있으면 최소 세율이 66%인 거예요. 그거 하고 뭐 하라는 건지 그 무주택으로 있었어요. 이날 이평생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그냥 집한 채를 갑자기 확 사는 거는 쉽습니까? 온갖 대출도 다 막아놨는데 지금 그나마 비규제 지역이면 그래도 1주택이고 이런 사람들이 숨통이 조금은 트여 있어요. 전국에 웬만큼 어지간히 가는다는 장은 전부 규제 아니면 투기가 열 지고 다 묶어 놨잖아요 조정지역 이런 걸로 안 건드리고 가만히 놔두는 게 저는 정부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 배탈이 왜 났구나 그럼 배탈 난그 자리에 당한 음식 제거하듯이 집이 필요하면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하는 게 근본 처방이고요 사람들이 괜찮은 집을 자꾸 선호를 한다 그러면 모든 집들을 다 선호할 수 있도록 낡은 집도 뭔가 방안을 찾아서 남들이 선호하는 집이 될수 있도록 그거를 공급을 해주고 오히려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집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선호하는 집이어야 되지. 대학 정원을 백날 늘려보세요 가고 싶은 대학이어야지. 서울대학이 정원 아무리 늘린다고 미달이 납니까? 지방에 정말로 정원을 못 채워서 허덕이는 대학들이 많은데 지방이 자꾸 정원을 누리면 뭐합니까? 가고 싶은 지역에 정원을 늘려야 되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에? 정부 정책 저는 그게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너무 심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흥분을 하고 유튜브를 찍네요. 아이고 정말 기가 찹니다. 진짜. 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